싶어 이게 내건가? 어. 뜨겁지? 아뜨거좀시카다 음. 먹어? 음. 뜨겁겠다 김나는 거봐음 음. 보통은 페퍼로니 피자가 나한테는 너무 짜거든. 맛있네. 지다가면서 이거 뭘까 하고 가는데, 아, 그래 봤었어. 어. 나 저거 신경도 안 쓰는데, 여기 맞아, 이쪽에서. 여기 2층이라 그랬는데, 어, 오픈? 도대체 뭐지? 어, 맞아. 오, 맞아. 도자기 배우는 클래스도 있다 그랬어난 이거 꼭 먹을 거야. 응. 덩어리 쑥떡. 우 하나랑 하나랑 덩어리 쑥떡 하나씩.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그냥 쓱쓱해서 먹으라 이게 무슨 맛이지? 그치? 모르겠어 뭔가 여러 가지 맛이다 레몬, 약간 인절미가루에 음. 맛있다 레몬 맛은 확실하다 어 그런 애들 좀 무섭다. 지 접합 부위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어 무서워. 그냥 난간이네. 진짜 난간. 냉차 하나고 복숭아 소다 하고 자기 양갱이 먹을래? 응. 양갱은 파타나랑 밀크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응. 포장해 줄래? 그러지않았어 근데 레몬이 들어와. 요레몬이 들어와. 썬드레어이이들차와이들차와썬드레와 자기는 싫어하겠다. 밀크티 그래? 아, 응. 밀크티는 약간 쓴거 아니야?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먹을래? 순두부가 많아 꼭 순두부 아니어도 되지 뭐흐리게 <목소리도> 진짜 흐리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식물에 비해 재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게우스프음좀따뜻네아 아, 맞다 진짜 안개밖에 없더라 지금도 응. 그래 여쭙 수있겠다잘이안 음. 들었지 금산산장은 <웃음> 나중에 돌아서 와야겠네? 아 그럼 좀만시겠다 부끄러지 그냥 손아서 찰가진다고? 식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흡사지는 식감이네 근데 맛있다 양념은 좀 징그럽긴 해물치가 너무 <웃음> 커서 <며칠이 넘쳐서. 웃음> 이먹으면더 맛있어 <웃음> <먹어봐도>. <웃음> 고종의 쿠피를 먹고 이게... 짓 플레이트 고종의 쿠피라 그랬어 어 네, 맛있어 사람들이기는 있네. 음. 되게 저 예산으로 출입밴드를 만들었어. 가다가 팔 아프겠다. 저기 가다가 포기하면안 아이 그럼. 진짜 멀리 왔다. 응? 저기서 온 거잖아. 저기 노 노드는 사람들은 저렇게 오는 거야? 맑은 날이었으면 진짜 탈했겠다 그치. 엄청 맑지 음. 근데 지금 햇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루스루. 이게 독일 전통 과자야 괜찮네 맛이 응 음.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딸기 같은데? 딸기 음. 에어리스프. 는막반장서이을가 감사합니다. 밥을 고봉밥으로 주시면 니다